칠레에서 한국으로 선물보내기 첫번째, 추첨 아, 유나수님 헷갈리시면 이 실방을 다시 보게 하시면 두 번째, 포장 세번째 영문 주소 쓰기 네 번째 견적 받기. <ref freshwater> <att bekommen> 한국에 선물 붙이러 가자 한국에 우리는 못 가니까 우체부 아저씨한테 한국에 우리 대신 선물 좀 보내주세요 하다 엄마 나도 손으로 들어 불왜 <웃음> <웃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아니야, DHL을 가보래. 너무 황당하게 팬데미아 때문에 한국으로 보내는 소포길이 막혔대요. 붙이는 중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수요은 50% 네. 네. 인데도 불구하고 네. 과연 잘러니까 그게요. 혹시 가려운가 마지막으로 택배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.